여기 치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꿀벌들을 불러 꿀벌들의 집을 지키는 천연 물질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더하고 항산화와 입냄새 제거에 효능이 있는 녹차 추출물까지 더하여 에터미 치약을 만들었습니다. 플라그 제거, 치석 침착 예방, 충치 예방, 입냄새 제거 효과. 프로폴리스 방어막으로 이를 희고 튼튼하게 애터미 치약